오늘 비드가 끝났는데 제가 깜빡하고 비드를 하고 있는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차가 비드가 됐는지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 미니쿠퍼 하드탑 S 그러니까 터보 차량이고요 일단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 범퍼가 이제 없는 상태이고 그 범퍼가 없는 것 빼고는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뭐, 외관에 뭐, 크게 데미지가 보이진 않구요. 네, 여기 이제, 시트가 살짝 터진 부분. 그래서 이게, 레더 시트하고, 그러니까 천연 가죽 시트하고, 인조 가죽 시트가 이제 옵션이 있는데, 미니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인조 가죽이어서 이제 여기가 항상 터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터져 있는 모습이고, 어, 마일리지는 88,711 마일. 돼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뭐 그렇게 뭐 깨끗한 건아니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엔진룸 같은 경우는 일단 뭔가 이렇게 물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오고 다음 날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비가 왔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거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미니 벨브 커버가 고질병이 이제 리키니 커버에서 자체에서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차를 받아서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앞에 범퍼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범퍼를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이유는 이차 앞에 범퍼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은 어떤 이유에서 이제 지금 차가 나갔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옥션에서는 앞에 데미지 가 있어서 옥션에 나가게 됐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차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도 보시면 어 굉장히 괜찮은 상태로 보여요 일단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휠도 굉장히 깔끔한 걸 봤을 땐 거칠게 몰고 다니는 오너가 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 뭔가 딸딸이 같이 이제 소리가 나는 이유는 그 미니 터보 차량이 이제 이런 소리가 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이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미니 자체가, 터보 차량 자체가 이런 소리가 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60도로 봤을 때,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어 보여, 보여요. 특별히 데미지가 추가로 있거나 한 부분은 없고요. 일단 안을 보면 앞에 데미지가 있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옵션은 좀 괜찮게 들어간 차량인 것 같습니다. 2 천연 가죽 시트 옵션 빼고 썰루프도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차량의 실제 밸류가 8,000불 정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네이 차량을 저희가 얼마에 낙찰했냐 보여드리면 2,350불에 저희가 입찰을 했고 이게 이제 저희의 최고의 비드가 됐고 네, 나머지 수수료를 합쳐서 2,878불에 네, 이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저희가 낙찰을 받게 됐고요 일단은 차량이 이제 와봐야지 알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받고서 한번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 찍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미니쿠퍼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